오늘은 쉬는 날인데 뭐 딱히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... 집에 있으면 뭐해요?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며칠 전에 새로운 부업을 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찾아보다가 이야 이거 열심히 해. 돈 많이 벌어 <웃음> 바이바 어, <나> <웃음> 어쨌든 자 와이프 출근을 시켰고 어, 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오늘 하는 배송은 정육각 런즈 정육각 런즈라는 플랫폼인데 고기를 배송하는 그런 일입니다 배송 시스템은 쿠팡 플렉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 첫 배송이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두려움 반 걱정 반 그리고 설레임 반입니다 아, 단가가 일단은 쿠팡플렉스 보다 백당가가 높다 백당가가 지금 오늘 한 개당 2800원 입니다 뭐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해볼 만한지 안해볼 만한지 이게 돈이 좀 되는지 안되는지 오늘 배송할 수량이 시작 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13건이죠 1 3건이고요쭉 이렇게 보통 배송 건수가 스무 건 에서 서른 건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배송의 경우는 적은 양을 준다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첫 배송이기 때문에 고작 열세건열세건 배송을 하는데 어쨌든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많이 또 이렇게 막 짊어지면은 압박감 오고 부담감 느낍니다 어쨌든 차량으로 이제 배송을 오랜만에 해 보려고 나왔는데 어, 하늘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또 오늘 이렇게 비가 오니 아, 바지도 이런거 입고 왔는데 <웃음> 지금 보시는 저쪽 이 공터 청계 주차장 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도로의 사이에 이 안쪽이 픽업 장소 너무 일찍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<웃음> 3박스 밖에 안되기 때문에 트렁크랑 뒷좌석 딱 요정도 첫 배송지부터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배송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마감 이었어요 그 중에 빈게 중구 종로 요쪽 지역구만 이제 비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오는 동네다 보니까 첫 배송지부터 이제 난관이 예상이 되고 어디가 가깝고 어떻게 동선을 짜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냥 어플상 가장 상단에 있는데부터 쭉 하나씩 배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참 그리고 이게 저녁 7시까지 모든 배송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저녁 7시가 넘으면 페널티가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배송 왔어요 배송 왔어요 첫 번째 배송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왕산 쪽에 아파트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몇개안 돼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이 막히다가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첫건 배송 완료 했습니다 두 번째 배송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송 끝났습니다. 자 이제 세 번째 배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배송 왔어요. 네. 세 번째 배송 배송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. 아, 여기는 배송이 같은 집에서 두 번을 시켰는데 리스트 상부터 묶어 있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달리다가 지금 세 번째 배송지에 와서 어 배송 어디를 해야 될까 살펴보다가 첫 번째 배송한데 물건이 두 개였던 거야. 또 가야 돼. <웃음> 지금 여기를 또 들렸다가 다시 놓고 나머지 걸 돌리느냐. 다 돌고 또 마지막으로 돌리느냐 이제 그 갈림길에서 혼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지도로 이제 살펴보는 그게 지도 로딩 시간이 너무 긴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지도를 안 봤죠. 전체 지도 맵을 보시면은 지도의이 현재 위치 있잖아요. 이게 뜨지를 않아요. 계속 로딩 중이야. 보시면 계속 현재 위치를 가져오는 중이라고 뜹니다. 이게 한 3분 5분 계속 걸리니까 배송 위치 리스트만 보고 가는 거지. 뭐이 동네를 뭐 살아봤나? 일단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, 아 그나마 지금 그첫 번째. 배송지역하고 5분 거리입니다. 그냥 그래서 그냥 다시 놓고 어, 새로, 새로운 마음으로 돌려고 어, 다시 돌아갑니다. 어, 여러분들 만약에 배송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지도 꼭 살펴보시고 어, 묶여 있는지 가까운지는 어, 지도로 미리 동선을 좀 파악을 해서 어, 배송을 하시는 게좀 어,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괜히 저처럼 어, 리스트에 나온 순서대로 나르다가는 어, 이런 꼴 당하기 쉽다. 이런 거를 때가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들어오는 데 아저씨한테 혼났어. 왜또두번 들어오냐고. 어? 배송할 거면 한 번에 해야지. 어? 왜두 번씩 돌아다니냐? 엄청 혼났네. 아,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? 알다. 그래도. 두번 방문하니까 정이 가네! 이 아파트! <웃음> 여기 하나? <웃음> 진짜. 뭐 하는건지? 배송 꼬이고 나니까 계속 배송 리스트만 확인하고 있어요 아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육감 런즈 배송 시에는 요거 지퍼백 꽉 다시 한번쫌 내서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페널티 먹어요 중간 평가를 좀 해보자면 어, 상당히 밀집도가 떨어진다 여섯 번째 도착 배송지 도착했습니다 일곱번째 배송지역 지금 도착했습니다 2시간 안에 끝낼 줄 알았는데 2시간이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 2시간이 넘었습니다 여덟번째 배송 완료 그 다음 배송 아파트로 왔습니다 배송 왔어요 10번째 네, 배송 아름다운 남산타워를 보고 계십니다 11번째 배송지로 이동을 하는데 키로수가 5 2 k g 5 7 k g 로 나오고 있습니다 밀집도가 정말 떨어집니다 이동량이 좀 상당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배송하려고 이 동네까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후 5시 30분 아름다운 광화문을 보고 계십니다 뭐 13개 받아가지고 음 뭐한 2시간 끊어 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불가능하다 도로교통 상황 정말 최고입니다 이게 이렇게 주택단지 골목길로 안내가 되면 이게 문제야 차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길변에 세우고 미친듯이 뛰어와야 되니까 야, 이거 또 골목이네. 야. 아우, 좋은 동네야. 너무 좋은 동네인 것 같은데? 아우. 5시 40분. 5시 40분. 이제 마지막 하나, 배송 하나 남았습니다. 아. 힘들다. 야, 이제 하나 남았어. 마지막. 벌써 시간 저녁 6시. 마지막 배송입니다. 이제 배송은 다 끝났고요. 어, 이제 집에 가려고 내비를 켰습니다. 근데 이게 그게 더큰 문제예요, 지금부터. 6시에 끝났는데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 아 내비게이션 예상시간이 1시간 6분 소요됨을 저에게 알려주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좌측에 창덕궁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집까지 59분 남았습니다 아 열심히 했으니까 맛있게 한잔하고 특정 브랜드 광고가 아니에요 그냥 테라를 좋아해요 집에서 맥주 한잔 오늘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퇴근하시고 집에서 한잔씩 가족들과 함께